기대되는 인바디 현장. 아, 네. 인바디 하려고 오늘만 기다렸다. 이게 몸무게가 좀 높게 나, 4kg 높게 나. 아 네. 특정에 방해되는 금속물질 제거. 꼭 운동화는 티낸다고 보호대 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 있다. 측정 결과는 놀라웠다 체지망률은 이제 비만에서 표준이 되었다 집에 가서 보자 신나서 가는데 직원분이랑 눈 마주쳤다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번 녹색띠 다이어트는 체중을 감소하면서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간단한 근력운동이 예상을 벗어나긴 했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다 칠판 같은 게 없어서 바닥에 놓고 한다 90대 80대 인바디 비교 잠깐만 오늘 중요한 건 근육량이다 90대 체중 근육량은 66.9 이 정도만 유지하면 성공적이다 조금 감소하거나 유지만 해도 성공인데 근육량이 더 늘었다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감소 완벽한 다이어트 질이었다 체지방은 7.6kg 감량 가장 큰 변화는 비만에서 통통으로 넘어왔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이제 비만도 아니다. 고생 많이 했어. 내가 골격근량 그래프는 D자형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80대 넘어오면서 D자형 그래프로 변하고 있다. 뒤가 있 어? 더더워 보위별 더워. 근육 발달, 오른손 근육이 유독 발달되었다. 오른손으로 뭘는거지 겉둘레로 넘어간다. 다이어트 시작 전에 줄자로 둘레를 측정해놨다. 이놈 참 사이즈 실화네. 전체적으로 10에서 20cm 정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90대 체중은 비만이었지만 80대 체중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표준이 되었다. 정말 잘했어. 살이 빠지면 살 때문에 못했던거 꼭 하나 해보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나는 지금 10년 넘게 놀이공원을 못 갔다. 아니 안 간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었는데 10년 전 어떤 사건 이후로 안 가고 있다. 내 이야기 들어볼래? 아직도 생각나는데 에버랜드였어. 그날도 평소처럼 입장하자마자 바이킹을 조지로 갔지. 바이킹은 양 끝이 가장 무서운 거 다들 알 거야. 내 일행들은 중앙에서 탔고 나는 혼자 끝자리로 가서 타기로 했는데 파릇한 커플분들이랑 같이 타게 됐어. 바이킹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성분이 엄청 다급하게 오빠 오빠 안전바고장났다봐 어떡해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나는 너무 단단하게 고정돼서 피가 안 통하고 있는데 내 두꺼운 살벅지 때문에 안전바는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던 거야 그두 분의 어이없는 표정과 함께 커플분들의 목숨 건 바이킹은 출발했고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내 비만이 남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고 그 후로 놀이동산에 안가게 되었지 이제는 되려나? 그 커플분들이 지금은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분다 행복하게 살고 계시길 이 자리를 빌려 10년 전 에버랜드 바이킹 위에서 못한 사과를 드립니다 헤어졌길 이건 살 빼기 전에 입었던 옷이다 바지는 한번 사면 몇년 넘게 저 바지 하나로 살았다 살 빼면 사야지 살 빼면 사야지 개뿔 살이 빠지긴 10년 그냥 지나가더라. 나의 목표 69.9kg까지 이 바지는 가지고 간다. 그 당시 같이 입었던 티셔츠 센스 정말 없다. 실선이 옆으로 퍼지면 더 뚱뚱해 보이는 건데 세로 방향 스트라이프를 샀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이즈는 없어서 초고도 비만에게는 선택권이 없다.